어 주방 차트에서 주방 차트에서 지금은 그쵸 어 아직 안 닿았어요 근데 이게 다어난내거에선 닿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쵸 어 이렇게 하면 닿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를 페이크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적용해도 오케이 근데 어 저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식으로 조금 조금 그 보수적으로 잡은거 예요 트렌드를 어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보수적이 아니죠. 약간 그 러프하게 잡는 거 러프하게.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같은 트렌드의 영향권에 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일본 차트에서 이 강하게 반등을 줬었던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잡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 다시 떨어지고 7,400불, 500불까지 오더라도 결국에는 트렌드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트렌드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지금 상황 나쁘지 않은 거다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거죠 저어일봉 네. 차트에서 봤던 캔들의 종가 어, 여기 지점이은 트렌드 그리고 매물대 어, 우리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우리 박스권으로 봤었거든요 그때 어, 박스권 박스권 소속 아니 박스권 그 이때가 7700불인가 어, 7700불 어, 7700불에서 7600불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그때 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그래도 박스권 하단부 지지 받았으니까 일단은 7700, 7 6 0 0 뚫으면 은 위로 가겠지 어, 요 분석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뚫었죠 그때 중요하게 봤었던 박스권 상단부 7700, 7600 고지점에 매물대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실제로 7650불 7650불 조금 못 미치는 가격 어 7650불, 7640불 여기에서 살짝 반등이 나온 상황 그리고 트렌드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하면 은 지금 아까 우리 나왔던 어 이미 트렌드 지지받고 반등 주는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 어 이렇게 그니까 조금 더 마음이 좀 놓이는 모습? <웃음> 마음이 좀 놓이는 모습? 근데 저는 일단은 어, 조금 어, 러프하게 잡을게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그 영향 아에, 영향 안에 있는 그러한 관점 유지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7,500불, 7,600불, 이 자리에서 반등 주는 관점 그대로 이어 나가고 있고, 만약에 지금 살짝 더 떨어지더라도 어, 그 영향 반등 줄수 있는 영향 어, 7,400불만 이탈 안 한다고 하면 은 7,400불만 이탈 안 한다고 하면은 이 영향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관점 유지할 수 있다 아, 택배가 보니까 집중이 안 되네요 빨리 택배를 보고 싶어 가지고 네. 어 그리고 패턴 관점 패턴 관점 한번 볼게요 우리 세기 패턴 그려놨었잖아요. 그리고 세게 패턴 상단 저항 여기가 이 직전 음그 직전 주봉 캔들 음봉의 중심선 결국 회복 못하고 커버 못하고 어, 저항 받고 떨어지면서 단기봉에서는 세기 패턴 보인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탈해서 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 일단은 그 목표값을 얼마 정도로 잡을 수 있냐? 패턴에 진입했던 하락파동만큼 그대로 이어지는 관점 이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부터 이어지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그 패턴 목표값을 충족을 한겁니다. 패턴 목표값을 충족을 충족을 한거예요 지금 이 패턴에 진입했던 하락파동이 요만큼의 길이 어, 요만큼의 길이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이어지면은 이 하락 이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이 쇠기 패턴의 목표값이 오케이 충족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패턴에 의한 하락파동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러프하게 본다고 하면 여기까지를 하락파동의 목표값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500불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패, 패턴의 목표값 충족하고 가는 움직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많습니다 그리고 하모닉 패턴 중에 abcd 패턴 있잖아요 그래서 0.5, 2.0 되돌림 0.5 되돌림 2.0 확장 이런식으로 아 너무 지저분한가요? 네, 네 이런식으로 ABCD 패턴에서의 PRG로도 어, 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 누군가에게아 비트 개떡락 비트 진짜 와 역시 스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 현금화를 해가지고 매수자리를 노렸던 사람들은 여기가 어 매력적인 반등자리가 될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많은 겁니다. 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한 7,400불까지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 분석 이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은 여기서는 반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어 없는 자리입니다. 어 실제로 뭐 여기서 이탈을 이탈을 할 수는 있지만 이탈할 수는 있지만 기술 분석 이론상 여기에서는 매수를 받아야 되는 자리지, 어, 여기에서는 매수를 받아야 되는 자리지. 겁먹고 여기서 에 시장이 아더 이상 비트코인은 어, 망하겠구나, 이제 미래가 없구나라고 생각한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물론 시장은 반대죠. 시장은 반대입니다. 시장은 시장은 매수 자리에서 어, 시장은 매수 자리에서 어,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 당연한 거예요. 공포를 느끼고 어, 비관을 합니다. 공포와 비관이 팽배해지는 시점이 우리 전문적인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좀그 일반적인 대중심리 시장심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받을 수 밖에 없겠지만 그그 시장심리에 따르지 않고 기술분석 이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전략대로 원칙대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인거죠 그래서 시장심리에는 절대 동의돼서는 안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게 시장심리입니다 시장심리 뉴스 뉴스에서 비관적인 뉴스가 나오는 그 시점이 그호황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요런 장에서 나온다 장에 왜냐면 사람들의 그 심리, 불안심리를 부추겨서 어, 선동을, 그러니까 선정적인 동을 그러니까 선그 컨텐츠를 뽑는 게 뉴스거든 어,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요러한 상황에서는 나쁜 뉴스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아곧 반등 준다라고 할수 있는 어, 그런 성격도 아니죠 뉴스가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어, 트레이더들은 매도 자리를 생각을 할때 뉴스에서는 어, 비트코인 드디어 만불 가나 이만 어, 불 가나 뭐 이런 뉴스가 나오겠죠 뉴스는 어쩔 수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시장 심리 그리고 뭐 커뮤니티의 그 대중 심리에 영향을 안 받는 게 투자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음, 2019년 4월부터 움직임을 좀우하향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많이 이어갔는데. 요 제가 그 연구를 한 결과 이 통국의 벽이라는 요 채널을 뚫고 어 뚫고 파동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어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뚫었을 때는 채널 상단까지 가는 움직임 가능성 상당히 높게 나오고 반대로 어 하단부를 뚫었을 때는 어 아래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뚫었을 때는 하단부까지 가는 움직임 상당히 가능성 높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가 뚫리느냐 아니면 방어를 하느냐 요게 상당히 좀 주요한 자리다 그쵸 뚫리지 않으면 다시 위로 가는 거, 그렇 뚫리면 음, 밑으로 가는 거, 고 뚫리 못하면 다시 가는 거. 여기서 뚫리지 않고 바로 위로, 위로 갔던 거. 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곡의 벽을 다시 지지를 받으면 다시 한번 위로 갈수 있는 움직임. 그러니까 기옥을 가다가 여기서 뚫고 어, 기옥 가는 길에서 어. 아직 넌 아직 어, 넌 아직 여기에 올 운명이 아니다. 어, 반등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 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제 극적으로 통국의 벽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반등을 주는 움직임. 근데 문제는 뭐냐. 어, <웃음> 우리가 기존의 리플 박스권에서 하단부 지지, 어, 상단부 저항 계속 움직임이 가져 나가다가 여기서 움직임 위로 가져 나가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가 요, 요 지점에서부터 지금 한 가지 파동 나왔을 때 여기 상승파동 하나를 보고 되돌림을 줬을 때요 지점이 아마 6.18 이었을 거예요 그쵸 요 지점 어, 6.18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으면 은 6.18 결국에는 큰 관점에서는 6.18 지지받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6.18선 지지받고 반등하는 게 얼마나 좋은 움직임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이탈했다고 밑으로 이탈해서 이제 다음 지지선을 찾아 나가는 움직임인데 어, 여기에서는 살짝 움직임이 나오는데 어,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이제는 예전에는 지지로서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 애들이 어, 저항으로 이제 역할을 바꾼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이미 저항을 좀 받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웃음> 여기가 260원 정도 자리네요. 어, 200 여기가 260원. 여기 영역대가 260원. 그리고 기존의 박스권 하단이 270원. 260에서 270. 요 자리에 강력한 저항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요 자리 지킨 거 상당히 좀, 어, 긍정적이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지만, 긍정적이지만, 260, 270. 어, 요 자리 못 깨면은 통계급역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다시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지지받고 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뚫리느냐 어. 요 싸움인데 일단은 오늘 뭐 오늘 내일 해 가지고 2 6 0원 선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고 살짝 꼬꾸라지는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어, 지지받고 위로 가는 움직임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는 어, 말씀드렸지만 어, 지표상에 매수가 잘 받쳐지고 있는 움직임 어. 다이버전스가 계속 눈에 걸려요. 눈에 걸려서. 위로 뚫고 260원, 270원 뚫지 않을까? 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